저번 시간에 어떤 자극에 대해서 신체가 반응하여 생리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2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혹은 식단 조절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고 효과를 보려면 최소 12주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3달 동안 꾸준히 지킬 수 있는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날씬한 몸매의 비결, 다이어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안 하던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해왔던 뭔가를 안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무턱대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하기에 앞서 미리 준비 운동처럼 꼭 지킬 수 있는 성취도가 높은 무언가를 설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설정한 일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것을 꼭 지키고 나중에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기대하고 믿지 않으면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포기하거든요 본인 상황에 맞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니 건강한 자신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상 빼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까지 자신의 일상 빼기를 생각해 오세요. 뭐 예를 들면 술, 담배, 뭐 야식, 뭐 TV 보기, 뭐 유튜브 뭐 이런 식의 어떤 일상적인 근데 어떤 건강을 해치는 마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좀 안일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저도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공개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다이어트는 여기까지. 안녕!